윙키백은 먼저 바닥은 타원형으로 뜰 거고요. 옆면 그대로 포인트 무늬 넣어주면서 올리다가 손잡이부터는 그냥 우리 평뜨기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봤거든요. 먼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우리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가서 두 번째 손가락 앞에 실 걸어오고 세 번째 손가락 그대로 감아서 X자 되는 부분 엄지로 눌러주시고요. 바늘을 감긴 실 사이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실 그대로 걸어서 빼주신 다음, 그대로 한번 감아가지고 빼서 손가락에 감긴 실 있죠? 풀고 당겨주시면 매듭이 딱 생겨요. 이거는 이제 바늘에 실을 연결해 준 모습이고요. 어, 처음 시작하는 거는 선생님들 다들 편하신 대로 해가지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일단 사슬 22번 도안 그대로 갈 거예요.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떠나갈 건데 사슬은 조금 여유있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넷, 다섯, 여섯 7, 8, 9, 1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22개를 뜰게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까지 뜨고 이게 지금 뼈대예요. 여유있게 떠주셨으면은 도안을 그대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둥 하나, 기둥은 그냥 사슬이고요. 자, 각각의 코산의 짧은뜨기를 21번 하래요. 자, 코는 이렇게 앞면, 이렇게 V자로 보이는 부분이고 코산은 살짝 뒤집어 보면은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게 다 코산이에요. 코의 뒷면이고요. 여기에다가 뜰 건데요. 자, 기둥은 안 뜨니까 첫 번째 코산부터 여기 볼록이에 들어가서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를 21번을 떠 줍니다. 자, 벨벳실 특징이에요. 코가잘안 보이는 게. 그래서 저는 왼손으로 좀 이렇게 만져 주면서 뜨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를 코산이죠. 여기 이렇게 넣어서 20 한 개를 해 줍니다. 이렇게 21코를 코산에 짧은뜨기를 각각 이렇게 떠준 모습이고요. 마지막 코산이 남아 있는 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코 늘려뜨기를 해 가지고 우리 타원형으로 이렇게 직물을좀 바꿔 볼 건데요. 마지막 볼록 튀어나온 코산에 그대로 짧은뜨기를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번 같은 구멍이에요. 네 번을 해주게 되면 이게 네코 늘려뜨기예요. 이구멍에코산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네코 늘려뜨기가 완성된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코에다가 뜰 건데요.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 20번을 할 거예요. 자, 그대로 짧은뜨기를 쭉 떠서 우리 20코를 해주겠습니다.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 20번입니다. 자, 그대로 타원형으로 돌려서 짧은뜨기 20코를 떠준 모습이고요. 마지막 코에는 지금 세코 늘려뜨기를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코에 웃기죠? 이 부분에는 세코 늘려뜨기니까 아까와 같은 방법이에요. 짧은뜨기를 이 구멍에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셋까지 떠라라는 말이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은 우리... 벌어져 있으니까 직물이 첫 코에 빼뜨기와 기둥을 세우고 갈 건데 만약에 빼뜨기, 기둥, 코첫코 코 조금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은 이거 빼고 그냥 하셔도 돼요. 나선형으로 뜨셔도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부터는 이랑뜨기예요. 이랑뜨기는 이렇게 코가 있으면 은 위에 반코만 뜨는 거거든요. 짧은뜨기를 뜰 건데 이렇게 위에 반코만 걸어서 짧은뜨기 를 뜨는 것을 이랑뜨기 라고 해요 자 이렇게 코가 있으면 벨벳이라 잘 안보이네요 응, 위에 반코만 코를 넣어서 짧은뜨기 뜨는 건 똑같아요 반코만 응. 이렇게 해가지고 뜨는 거를 이랑뜨기 라고 하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6단까지 도안 보시면서 이 방법으로 뜨신 다음에 제가 무늬뜨기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우리 그 2단부터 계속 나오는 이랑늘려뜨기라고 있어요. 이랑늘려뜨기는 여기 바늘을 윗방코에만 걸어서 이랑뜨기를 하나를 뜨고 같은 코에 같은 코에 이랑뜨기를 한번더 뜨는 게 이랑늘려뜨기예요. 근데 이랑늘려뜨기가 두 번이니까 지금 이랑늘려뜨기 한번한 거고요. 다음 코에 다시 이랑뜨기를 하나를 뜨고, 같은 코에, 이랑뜨기를 방금 떴던 같은 코에 다시 이랑뜨기를 뜨는 것이 이랑늘려뜨기예요. 자, 이랑늘려뜨기 두 번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지금 6단까지 뜬 모습이고요. 우리 7단에서 무늬 뜨는 거 나오니까 팝콘뜨기 여기서부터 다시 이랑뜨기 하는 거 도안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첫 코부터예요. 이랑뜨기 7번을 떠줍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이랑뜨기를 떠주는데요. 우리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에서 여덟 번째에서 우리 이랑 긴뜨기 네코팝콘뜨기를 해야 하는데 실은 바로 직전 단계.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이랑 뜨는 거실 걸어서 빼고 빼는 거 직전 단계. 이 단계에서 실을 바꿔줄 거예요. 자, 바꾼 실을 우리 원래 연결되어 있던 실 내려놓고 바꾼 실을 그대로 갖다 대고 걸어서 빼면 일곱 번째까지는 핑크색이고 이제 아이보리죠. 실 바꾸는 거 됐어요, 준비가. 자, 이랑 긴뜨기 그러면은 네코 팝콘뜨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팝콘뜨기 할 위치인데요. 1항이니까 반코만 넣을 거예요. 긴뜨기니까 한번 감을 거고요. 실을, 바늘에, 바늘에 실을 감아서, 윗방코, 아이고, 윗방코 들어가서, 들어가서 실 걸어나오면 세 줄이죠. 이세 줄을 같이 감아서 쪼로롱 한꺼번에 빼는 게 긴뜨기예요. 네번 떠줄 거예요. 네 코. 긴뜨기, 팝콘뜨기니까요. 자, 한 번. 긴뜨기입니다. 두 번. 감아서. 세 번. 네 번. 까지 떠주시고요. 자, 그대로. 바늘 빼서 거꾸로 될거예요 4, 3, 2, 1 첫번째 코에 바늘 넣고 바늘 넣고 우리 네번째 고리에 바늘을 끼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걸려있죠.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쓱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셨으면 자. 실 내려놓고 우리 원래 메인 실을 붙들고 한번 감아서 빼주시는 거예요 요게 이랑 긴뜨기 네코 팝콘뜨기 한번을 떠준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떴으면 우리 바로 다음 코 여기죠 다음 코부터 그대로 가실 건데 이때 방법이 두가지예요 그때그때마다 실을 조금 잘라가지고 묶어서 숨기시는 방법이 1번이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나중에 물건 넣었을 때 약간 비춰도 되니까 나는 얘를 숨기면서 같이, 같이 잡고 그대로 이랑 뜨기를, 이랑 뜨기를 떠주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 2, 3, 4, 5, 6, 7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얘로 바꿔가지고 우리 이랑 긴, 이랑 긴뜨기 내코 네 팝콘뜨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숨긴 것처럼 우리 이랑 윗방 코에만 바늘을 넣고 여기에 우리 포인트실 얹어주신 다음에 얘가 코가 같은 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걸어서 이랑뜨기. 두개 했죠? 하나, 둘. 같은 방법이에요. 들어가고요. 얹어놓고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매번 자르고 숨기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거든요. 한 번에 갈수 있으니까요. 여섯, 그리고 일곱번째에서 그대로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포인트 실 걸어서, 준비해 주시고 자이 이코죠. 여기에 다시 긴뜨기를 하나 둘셋 넷.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다시 넣어서 실 걸어서 쓱 빼주시면 동그랗게 팝콘 무늬 바로 나오고요. 이때 원래는 이렇게 감아서 빼야 되는데 여기서 뒤에 있는 실로 다시 색을 바꾸면서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하셨으면 그대로. 이랑뜨기를 진행을 하는데 얘를 얹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팝콘뜨기를 완성해 줍니다.